네, 지금 시합 끝나고 이제 부상 게임을 이기고 저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김세민 선수,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세민 선수. 조심히 다셨다고 했습니다. 오, 어제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김상민 선수. 아, 지금 약간 김상민 선수 힘들어가지고 살이 5kg 빠진 김상민 선수. 네, 벌컥 하시는 걸로. 조를 해야죠, 고 네? 지금 인정도에서 그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안 좋아? 이 세기 아 그럴 수 있지 지금 치플이세기지나 그럴 수 있지 오늘 야간에 이제 배팅 2시간 예약 오늘 뭐 했는지 인터뷰 엄마 볼라고 <sill> like 관람했습니다 <쏘> 이중에서 오늘 뭐하셨죠? 야선생야내 머리가 끓 머리 와... <웃음> 상당히 맛있는 메뉴들 일 메뉴가 오늘 돼지고기와 이게 뭐지? 탕수육 어? <웃음> 그리귀가안는 거야? 일가 해? 누가 해? 가가 해? 누가 해? 가 해? 누가 해? 누가 누가 누가 해? 누 누가 해? 예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누가 해? 그리아 네잘 <웃음> 됐어 밥다 먹고 커피 타는 제 일상이거든 커피가 일상인 저희 선수들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녹아 진짜? 밥먹으다녹 어? 윤종호 선수 도 커피 혹시 먹으러 오셨어요? 네 저, 정훈이 오늘 마치고 화이팅 2시간씩 넣는데 그럴 수 있지 파이팅파이팅 정훈이 화이팅, 화이팅. 저... 화이팅 거 안전하네, 뭐. 오늘 열심히 하자고 정훈아 에스프레소 와. 와, <웃음> 와우! 와몇개타신거예요 지금? 와우! 끝내주네! 저희는 이제 커피 타고 6시 20분부터 크로스핏 운동이 있기 때문에. 1찍에다가 1층에다가 1너에다가1층에다야 아, 층에다가 1층에다가 1층에다가 1층에다가 이제 그럼 크로스피 나할 때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저모이 빠빠이 한번 해주세요 여기 어디 가요? 크로스피 하러 가죠 다큐 같은데 약간 이 아, 다큐지? 어? 정산 다큐 너무 힘들어요 저뭐 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왔어요 오늘 하루 종고날씨 너무 더워요 오늘 참고 동영 선수 라카 장좀 볼까요? 아이고 이거이거라라카이거라카이거 상태가 이게 아제 라카 못 보여줘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와 아, 살발합니다 살발해요 진짜 동리선 정하세요 동영 선수 아저혀한 겁니다 이게 라카입니까? 돼지우입니까아 진짜 어요 빠바바바밤 웨이트 장 지금 오늘가 오늘 연습을 해서 깔끔 저 오늘 땀 그렇게 내는 안 씻고 나왔어요. 힘든다 많이. 와 크로스피 땀 흡입 와. 이제 크로스피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응, 간식을 먹어 야간에. 씻고 아 간식 먹고 배팅 한번 치고 진짜. 와네 크로스피 선생님 네. <웃음> 코나, 진짜 너무 열심히 했죠 오늘 코난즈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 코난즈 이용 안했때 많이 아, 오세요 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와 역시 프로틴 끝나고 다행히 잘생겼는데? 바나나 먹방 프로틴도 아니면 먹어줘 아 근데 이 프로틴이 미스카락 맞나? <웃음> 맛있어? 프로틴 광고 한번어오게 해주세요 광고 광고주님 보고 계신다면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어? 성민이 왔네? 고맙습니 뭐 아. 고맙샌드위치도 아... 맛있겠네 야간 운동 중인 경상 숙소조 오 나이스 뷰티 오, 상민이 좋다! 오, 태빈 나이스 화팅 아! 카메라 의식하고 방망이 치고 있는 조미성 랜다디드와 방금을 찝었어야 되는데 정훈이 오 나이스 오이스 어... 저희는 다밥 먹고 다 찍고 있는 거야? 어, 내 방에서 너무왜 씻고 있냐? 근데 지금 내, 내 침대 씻고 오는 거지? 응 아니 진짜 너 지금 손목 아대가 그대로 있는데 씻을 때가거고했어 그냥 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숙소에서 일단 노래를 한번 틀어보자고 아나 아까 방금 모기 물려가지고 아 그래 경산 모기가 그게 세 엄청 상모해서와 <웃음> 그래. 아, 진짜로 와 오늘 토요일이야 오래? 오늘? <웃음> 오늘 토요일이야 벌써? 진짜 네. 여유 개 없어졌다. <웃음> 아이방을 잘지. 누나가. 음, 응? 누 에? 네. 어? 내 방에 다 모이네. 야한해? 세팅칠까? 왜? 끝나고? 아나발좀내려라 네네 발렸어. 끝나고? 끝나고? 응. 몇 시? 세민이 지금 네이 타고가지고. 어, 어, 아 타래. 몇 시에 세팅칠 1시 반에 프로젝트 보시니까, 맨날 7시 반, 7시 안 쨉, 7시 반, 그럼 나한테 전화 줘. 이렇게 풀타임이겠네. 그치? 근데 포수도 바뀔 것 같아. 를 야? 이 김정은, 상타수 무한타 1445. 여기 뭐 조금 잘 보더라고요. 뭐 포멀도 <놀린> <놀린> 온라갔어 <못> 방금 <웃음> 하하하 <웃음> 18타에서 한안 2안타... 와,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잖아 어데이왜 18타에서 한안타 치냐? 왜 안타가 안나올까? 정말. 어. 어, 진짜로 왜 안타가 안나올까? 진짜 <웃음> 어. <쉽>, 쉽다 자신은 없을 것 같아 와 노래 잘한다 진 음. 함께해줘서 음. 너의 그날에 함께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음. 전부였다 무엇 바꿀 수없 우리 다서 행복했었다. 다른 서로 말하던.